자 우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백나른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신도라이프 크리스마스 코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신도라이프로 돌아온 것 같아요 어, 마지막에 신도라이프 영상에 올린게 아마 스사노! 스사노 업데이트 영상이었을텐데 제가 신도라이프를 사실 요새 잘 안하고 있어요 요즘 올스타 타워 디펜스니 아니면 애니파이팅 시뮬레이터니 이명하세우니 너무 하고 있는게 많다보니까 신도라이프가 점점 어, 하기가 좀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쉽게도 여러분들께 지금까지 잘 신도라이프를 못 보여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크리스마스 신도라이프 코드는요 자 150스피을 얻을 수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신도라이프 코드를 못 알려드린게 너무 많다보니까 그것까지 모두 포함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우리 여러분들 신도라이프 지금 제일 중요한 코드부터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150스피을 얻을 수있고요 12D4YZ 어쩌고저쩌고 어, 굉장히 긴 드듭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150스피을를한 번에 얍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이런 코드가 있어요. 자, 노노노라는 코드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스노은 주지 않습니다 이거 사용하시면 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 네, 지금은 역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다시피 사용은 안되고요. 네, 이런 코드가 있었다라는 점.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는 못했다라는 점.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제 나온 코드인데요. 자, B3LLI 뭐 이런 30 스핀을 얻을 수 있는 코드 역시, 네, 막혔네요. 요새 되게 빨리 막네? 오 원래 예전 같았으면은 적어도 이틀에서 3일 정도는 쓸수 있게 해줬는데 지금은 바로 진짜 바로 막아버렸네? 뭐지? 다른 것도 그런가요? 뭐야? 와 얘네 진짜 빨리 막는다 어 됐다 하나 됐다 자 이거는 지금 되네요 20스피인 짜리인데요 네 현재 시각 12월 26일 토요일 네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가능한 코드는 총두개네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12대1 코드랑 그리고 방금 보여드렸던 요 ANC1 코드 현재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자, 아무쪼록 우리 여러분들께 일단 코드를 알려드렸고 코드 같은 경우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계속 계속 계속 물어보시는데요. 자, 자기가 만약에 코드를 썼는데 자, 이런 문구나 아니면 사용이 됐다라는 문구가 안 뜬다 그거는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코드를 잘못 입력하셨거나 코드가 만료가 된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느낌도 하나라도 지우고 클릭을 아무데나 하셔도 네. 사용이 안됩니다. 없는 코드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네. 제대로 된 코드가 입력이 되지 않으면은 또는 코드가 만료되면은 사용이 안된다는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왜 코드가 사용이 안되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코드가 만료가 된 겁니다 자제 영상에는 항상 댓글 코드 영상에는 밑에 댓글에 칠어이 코드가 며칠 기준이다 그리고 코드가 몇스피드몇 보석을 주는지가 적혀있어요 아마 고정 댓글 여러분들 지금 코드 영상 가셔서 보시면 적혀있을 겁니다 자그 코드가 며칠 기준인지 적혀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추후에 나중에 보시고 나서 오셔서 이게 왜 신규 코드냐 코드 만료됐잖아 이런 댓글은좀삼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그 코드는 항상 그 기준 그 댓글에 적혀져 있는 그리고 그 영상에 올라온 기준을 토대로 만들어져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은 우리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내 네,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어... 신도라이프를 하면서 왜 여러분들께서 이제 신도라이프를 안하냐라고 물어보실 것 같아요 자 제가 신도라이프를 잘 안하는 이유는 솔직히 두 가지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뽑기 영상 저는 뽑기 같은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네, 여러 가지를 뽑아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그런 영상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뽑기가 다른 게임들에 비해서 너무 오래 걸린다는 점? 네 이렇게 돌아가는 게 이게 한 번에 그냥 팍! 하고 나오는 것도 괜찮은데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삥글빙글 돌아가는 거를 기다려야 된다는 음. 왜냐면은 유튜브 영상을 올리는 특성상 영상이 길면은 이게 많은 분들께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신도 라이프를 잘 못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고요 두 번째는 제가 나루토를 별로 그렇게 잘 알지 못합니다 어, 올스타타워 디펜스나 애니파이팅 시뮬레이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게임들이 섞여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신도라이프 같은 경우는 나루토와 보루토를 보루토를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제대로 완전하게 막잘 알고 있는 그런 게임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인지 제가 신도라이프를 제대로 플레이하지는잘 못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정말 실수를 많이 하게 많았습니다. 우리 신도라이프 영상 을 올릴 때. 뭐 카바레 쿠라마라고 한다던지 아니면은 어... 뭐 전생활 정안이라고 한다던지 뭐 정말 헷갈리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네 그리고 수사노도 여러가지 종류에 대해서도 제대로 말씀을 드리지 못했죠 어 그렇다보니까 여러분들께 제가 정확한 정보를 드리기가 너무 어려워서 네 신도 라이프를 조금 잘 못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어야 잠깐만 나 방금 못뭐 올렸니? 어? 어 아무튼 우리 여러분들 제가 그래도 신도라이프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해볼테니까요 우리 여러분들 너무 걱정 안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여러분들한테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뭐 업데이트 크리스마스 업데이트가 추가적으로 있어서 뭐 이런게 있습니다 라는거는 알려드리기 어려웠구요 왜냐면 은 업데이트가 없었거든요 우리 여러분들한테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만들어진 코드 150스피짜리 코드를 꼭 사용하시길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만약에 자기 블러드라인, 자기 혈통이 별로 좋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꼭 사용을 하셔서 네 혈통을 돌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혈통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돌리고 있는 건데 솔직히 제가 갖고 싶은 혈통은 어... 안 나오네요. 저는 디오센코 갖고 싶은데 디오센코가 너무 안 나옵니다. 음... 아무튼 우리 여러분들 신도 라이프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백나린이었구요. 우리 여러분들, 다음번에 더 다양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어디 옷을 거 뽑고 싶은데 안 나오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돌리고 짠! 짠! 안 나오네요?